AI가 이해를 못해. 휴먼, 저게 왜안 죽나, 휴먼? 이러면서. 회복 딱 못하게 하고. 야, 이거 왜안 눌지? 어? 아, 야, 이거. Yeah. 하이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 지금 그 신타르가 나오면서 신타르를 과연 뽑아야 되는가? 아, 구세형은 뽑아가지고 성물 만들고 했는데 좀 처맞고 망했던데 나는 뽑아야 되는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해 것은 지금 현재 랭킹 1위는 그러면 신타르를 쓰는가? 씁니다. 그럼 어떻게 쓰는가? 그 활용이 좀 궁금하지 않을까? 그덱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랭킹 1위 우리 봄인데요. 이번엔 또파랄 퀸으로 이름 바뀌었네 봄이가 <웃음> 어떻게 쓰고 있는가? 자, 일단 제가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성물을 안 만들었어요. 저처럼 그렇게 흑우처럼 덥석 성물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만들었고요 그러나 코스튬은 다 풀강을 해서 해놓았다는 거는 지금 뭔가 활용을 잘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봄에는 필살기도 풀업이고. 자, 그러면 어떻게 중요한가? 바로바로 바로 은총용으로 쓰고 이거 약간 좀 슬픈 것 같기도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은총이 가능합니다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살짝 보여드렸었죠 꼬멀이요 꼬멀 꼬물 개성이 뭐고 자기가 아무리 세게 맞아도 피해량 40% 이상 초과하지 않는 브레이크 개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세게 맞아도 피해 40% 이상 안 깎이는데 거기다가 타르미엘이 은총이 맞을 때마다 그 맞은 거에 피해의 30%를 즉시 회복한단 말이야 자 이걸로 얼마나 사기적인지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지금 찐덱으로 쓰고 있다는 거고 랭킹전에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은총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피해를 두번 받으면 우리 꼬머리 피해를 만약 두번 받았다. 그러면 그 때린 적군은 스킬이 차단돼 니다 효과가 차단됩뿐니다 필살기부터 해가지고 거지가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턴 동안 차단이야. 엄청난 은총이에요. 진짜 볼수록 대사기급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번 신타를안 뽑으면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 지가 활약 안 하더라도 내가 보기 은총 중에 이만큼 좋은 은총 처음 봤어. 그 정도 급이야. 안 그래도 꼬머리 안 죽는데다가 거기 여일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 3 2면 3천에 음식 먹어놓은 랭커 AI인 거지. 자, 들어옵니다. 자, 로, 오, AI 똑똑하다, 요즘. 바로 이제 멜리한테 올려줬고. 자, 자, 치 봐봐, 야. 야 우리 뭘 우리 꼬물 치봐봐 어떻게 되는지 자석들아 바로바로 바로 피가 다 차고 있고요 멀린자 우리는 공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가볼게요. 바크닥 바크닥 이동 한번 해주고 바로 공격 하나 던집니다. 뻑뻑뻑 치면서 일단 선멸 걸었고요. 쇠도비에 빡들 우와 저도 18만 터진다야. 18만 터지면서 어, 체리를 은총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어저 어, 치바 야 치바 이봐 치바 자 개성 발동해가지고 피찾죠 치바라고 임마 치우. <웃음> 야, 우리 꼬머리. 야, 치마, 야. 야, 안매 안매 다니기 세 방을 다 뽑아냈어. 온몸으로 받아야 는데안 죽어. <웃음> 자, 우리 버프 해제있어요너 버프 덕지덕지 덕지 맞네 한번 들어갈게. 빡크락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자, 야, 야, 공격 들어가. 그냥. 자, 가자. 버프 해제. 팡, 수구. 리바이아담. 빡, 캥, 샥 여기서 뭐, 이 정도 친대. 이 정도 친대. 자, 꼬머라 들어가자. 아, 정말 성물 발동 됐다. 성물 발동 했는데딱 죽을 뻔 했는데. 아이고, 내 점사를 제대로 해줄걸. 예, 미안합니다. 타겟팅을 차라리 안멸 해놨으면 안멸 끝났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야, 치봐. 치바. 야, 치봐봐. 정말 안멸 지금 차단 들어갔는데? 야, 차단이지. 안멸이 괜히 꼬물 아까 세대 치다가, 어? 어떻게 된다? 차단돼, 임마. 야, 꼬물 치봐봐. 꼬멀, 야, 우리, 아야. 우리 여행 지금 보험도도저 부활도 안 빠졌어. 어, 야 그거밖에 못 치겠냐? 자 안매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파파파 파. 어, 어머 뭐? 다 여기서 아마 끝날 거고 혹시 안 끝나면 기절 시키는 제가 한번 시기 볼게요. 예. 이건 자 이건 어떨까? 파파파파 파. 자 회복 불가. 자, 뭐, 기절은 아무나 좀 당하도록 하고. 오케이, 좋아요. 일단, 랭킹전 같은 경우는 음식이 먹어져 있는 AI가 더 무섭거든. 진짜야. 나 농담 아니고. 랭킹전 나도 요즘 하거든요. 뭐, 한, 일주일에 한2 30판 정도는 해. 아무튼 그 정도는 올거든 내가 만나보신 분들 아실 거야. 나승률 나 좋다. 형도 승률 좋거든. 근데 사람이 훨씬 쉬워. 일단, 나보다 투급이 높은 사람이 잘안 만나지거든. 투급이 나보다 낮기 때문에 수록, 수록 삼성 먹고 바로 그러는데 그래 그래 AI가 더 무서워. AI가 투급 나보다 높으니까. 잠깐만, 뭐, 뭐가 어떻게 됐노? 정말 필살기 있노 저거. 야 어디서 형님한테 필살기를 겨누고 있어 이 자세가. 어꼬마야 이것이 바로 랭킹 1위가 사용하는 신타르 활용법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 그래서 그 계속해서 랭킹전에 AI 가더 무섭단 말이야. 이런 AI가 그는 이런 애 어떻게 한다 우리가 꼬머를 활용해가지고 꼬머리랑 신타르의 궁합을 활용해가지고 뭘 해보지도 못하게 한다. 뭐 이거는 진짜 압도적인 승리군지뭐 하나 빠진 게 없어. 부활조차 안 빠졌다고. 어치 봐봐. 어 치다가 니잘반인데어안 치네. 오야 AI 똑똑하다 요즘. 기주시키놓네빡빡 저렇게 하면 디버프가 무려 두 개가 생겨요. 두 개가 빡 어? 디버프 3개 이번에는 빡! 디버프 생길수록 세지는 게 누구다? 크리스마스 릴리아다. 굉장히 지금 다양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덱에. 어? 라바니 서브에서 딜 올려주고 있지? 일마, 지금 크리스마스 릴리아 체리를 2년 넣어가지고 퍽퍽 칠 때마다 디버프 착착 쌓여가지고 그걸로 선물 터트리는 거고. 또 야, 또 나왔네 이 덱. 이 덱이 요즘 조금 랭크들이좀 많이 세워놓는 모양이지. 왜냐면 AI가 똑똑하더라. 아까 버프를 이하하 정확하게 암멜 앞매 올려줬고 암매이 빡! 빡! 빡! 치는데 야그 꼬물 아니었으면 버텨낼 사람이 있었겠나 진짜 그냥 모가지 한명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냥 막 작살났을거야 야 치봐봐 안메라 그래 오봐봐 치봐봐 꼬물 치라 꼬물 피가 제일 적지 <웃음> 아, <웃음> 저, 저, 안멜이, AI가 똑똑해. 야, 저기요, 약점이군. 빡, 빡 쳤는데 어떻게 된다? 꼬멀 피가 계속 차요. 아, 이거 템 세팅 보여드릴게요. 요, 요 덱. 그럼 지, 진짜 덱 괜찮지? 자, 이번에는 꼬멀 쪽으로 가볼게요. 꼬멀 쪽이 빨리 필살기 만들지겠거든또 요쪽으로 때려놓겠습니다. 바크닥 때리고, 필살기 바로 만들고. 이건 어떨까? 파, 파, 파. 감염시켜놓고요. 간격, 두려워. 빡하오, 0만 그래도 이정도 0만 정도 터진다고. 어, 그러면서 피상이 만들어졌고. 우리 꼬마를 맞을 때마다 피가 다 차는 그런, 와, 무지막지한데? 어, 야, 야, 야, 야, 야, 치마, 야, 너두번 치면 너 차단까지 걸린다. 피, 피착 차고. 어. 자, 야, 야, 야, 얘들아, 야, 야 이거, 야, 이래가 언전개 사기인데 진짜. AI가 이해를 못해. 요 휴먼, 저게 왜안 죽나? 휴먼 이러면서, 어, 그래, 안 죽는 이유를 모르겠나. 차단 걸리는데? 빙신됐다는 거예요. 예? 빵크당 치고요. 팍팍 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야오. 39만 4천. 팍, 팍 치고요. 빵크당 이렇게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벅스하게 야오, 삼십구만 샀천 팍, 빡빡 빡 치고요 디버프 두개 들어갔지 어어어 어, 어, 요거는 상관없다 디버프랑 상관없고 어뭐 이게 디버프 개수랑 상관이 있구요 응? 꼬멀 꼬멀 꼬 잠깐만 상대분 꼬멀 있는데 혹시 설마 랭크들이니까 벌써 쓰고 있을수도 있어 신타를 서브에 넣은 이년에 넣은 꼬머리인가? 저암메 필상이 만들 뿐이었죠. 암메라 무섭게 왜 그래? 저 회불 걸고요. 대남이 디버프 잔뜩 걸렸죠. 이 상태에서 어머 파크다 끝. 이건 어떨까? 바바바바바. 자 회불. 자확 걸렸고 푹푹푹푹 치면서 찹 걸렸고 이제 끝났다. 암메만 죽으면 끝. 자, 요렇게 끝났는데, 상대 지금 꼬머리, 설마, 우리랑 같은, 아, 근데 상관이 없어. 상대 꼬머리 우리랑 같은 전략이라 면 우리 회불을 걸면 돼, 회불. 회복 못 해. 그지,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상대를 만났다. 그러면, 회불을 거세요. 회불 걸고, 찌그뿌라고 알겠지? 그럼 뭐, 뭐, 기절 걸어도 괜찮고. 자, 설마도 어쨌든, 회복을 해야 되고, 제가 때리면서 피를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차단시키면 됩니다. 자, 좋다. 계속 가봅시다. 자 결투에 어 연반이다 잠깐만 어 연반 오 이거 PK다 그것도 이거는 내가 조금 연반도 회복을 엄청 잘해내는 그 뒤막지한 친구이기 때문에 일단 소멸로 필 견제를 해나가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번 찌르겠습니다 일단 이거 좀긴 길고도 힘든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자빡빡빡 빡, 빡. 빡! 치면서 소멸까지 들어갔고, 빡! 자, 어, 저렇게 필각, 필 견제하는 저 자석부터 목을 따면 좋겠는데, 아서가 도발을 끌겠지, 저러다가. 어우, 정화합니다. 저 자석이 디버프도 해제하고, 자막 찢어버리고 있는데 우리 꼬멀은 회복이 착착되고 있고요 그러나 아픕니다 지금 아파요 자 디버프 한번 들어가주고 꼬멀 강하게 한번 찔러주고요 그 다음에 어머까지 해서 한 명이라도 빨리 따야 됩니다 자 절마가 디버프도 해제하는 데다가 우리 필살기도 못쓰게 만들거거든저 자석부터 삭제라고 자 이거 좀셀수 있다 어머 빡하 자세가 어. 잡아보고요자 이제 우리 필살기 어떻게 막을래? 야 필살기 막을 수 있겠니? 치 봐봐 자, 오케이. 정말 두번 쳤어요. 차단당했습니다. 저왼반을 십살이 죽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거 디버프 한 번, 잔뜩 한번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필살기 궁 박아뿌고, 그 다음에 어머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아서의 목숨을 노리는 거지. 근데 애들이 탄탄해가지고, 뿡! 자, 아서야. 자, 아서야. 성물 발동될라. 자, 간다! 빡! 와, 안 죽었어요. 은총이 지금 계속 발동되는 걸 봐서, 아서한테 근타르가, 신타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칠 때마다 피가 찼지. 빵 맞았는데 피 차고, 맞았는데 피 차고 했지, 방금. 그거는 구타르가 아니라 신타르였어. 드림없이. 괜찮네. 아서한테 신타르도 괜찮겠네. 요거는 저 아서를, 저 아서 죽이려고 질질거리다가 시급할 수도 있거든. 자, 저 연반 목숨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아이, 잘못했나. 연반 목숨 노릴게요. 아서를 그냥 잘랐어야 되나? 자, 할버니한 번. 빡와와 아, 단단하네 빡아 연방 딸 뻔했는데 그죠 이번에 연방 흡혈 좀 많이 하고 이러면 소멸기가 아까 딱 떨어져 가지고 연방 필살기를 아! 이번에 연방 때림먹네피좀 찾고 자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습니다 못 죽이면 기절이라도 못 죽이면 기절이라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먼저 여기 먼저고 그 다음 에 이거고 그 다음 에 요렇게 자 감염부터 촉촉촉촉촉 자 디버프들 싹좀 들어가줬고 뽁뽁뽁 뽕아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러나 연방 어쨌든 퇴근하세요. 와 무섭다. 이런 데은 진짜 무섭긴 무섭다. 자칫 긴장 풀리면 죽을 수 있어요. 야 아서야 누구 아, 치노? 아야야 꼬물 친다. 치봐봐. 치봐봐 임마. 빵 하하하하야 꼬물 피살. 야 꼬물 피 꼬물 피다쳤는데너뭐 하냐? 아서야 뭐 하냐고 임마. 아이고 이자식가 임마야. 저 근데 정말 도박 끌어가지고 조금 빡빡 빡. 빡, 빡. 빡자 저 먹어 저거 어? 퇴근하고 모델이 했어요짭어젤들 있어요 어 우리 젤들이 퇴근하고 정말 피찰거 봐봐봐 야 임마가 야 이거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 가 됐지 신타르는 이렇게도 쓸수 있다 도발러한테 넣어서 진짜 임마 뭐 완전히 좀비 같노 이 저속 이것도 시도 제법 좀비 같대 까불앉았 째니 지금 오늘 어자 기절 한번 걸고요 그럼 디버프 세개 정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노 회복 딱 못하게 하고 야 이거 왜안눌지노 아. 야, 이거, 왜 이러면 징크된다 이거. 아이고, 야, 아이고, 이거, 미안합니다. 야, 봐봐, 미안하다, 요 미안하다. 이거, 1패를, 1패를 기록해 붙네. 이건, 마무리가 잘못했지? 마무리 어? 마블이 어? 얼굴이, 기분이 괜찮아 보인다. 너, 자제 조심해라. 템 세팅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크리스마스 릴리아 진짜 얘는 선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잘 써먹는데 일단 생철이고요 생명력이 높아야 더센 친구라서 투급을 올리면서 딜까지 노릴 수 있는 괜찮습니다, 진짜. 자, 여일 생철이겠죠, 당연히. 자, 꼬멀입니다꼬멀 꼬물 장비는 회회회입니다. 자, 회복의 공격력 옵션이고요. 목걸이 쪽도 회복의 방어력 옵션. 허리띠 쪽에 회복의 회복 옵션입니다. 예, 원. 완전... 야, 이 정도까지 맞췄구나. 이게 거기다가 성물까지 있고. 꼬물 너무 무섭네, 진짜. 자, 신타르 템이 뭐겠노? 당연하지 뭐. 생철이지, 뭐. 라반 생철이고. 체리엘 생철. 발레메라 생철, 핑, 생철.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오, 또이 덱이야. PK야, 심지어. PK. 아이고. 자, 또 이거 공버프 올리고 찍어버리는 거거든요. 원래 같으면 이게, 여기 봐봐. 와, AI 녹도하다 죽는다, 원래 같으면. 진짜 이. 이 꼬멀 전략 아니면 꼬멀 피자인가봐 <웃음> 꽝꽝 자 꼬멀 피자인데 원래 같으면 한명목 떨어졌어요 지금 안 그렇겠나 이 버프 봐봐라 이, 이 AI 무서운 놈들이라니까 이게 자 그러나 우리는 어떻다 그걸 뛰어넘은 전략이다 아참요럴때는요요럴때는 차라리 여엘 필살기를 빨리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절기는 하나 납나 킥킥 해둘게요 아 안멜 필살기만 조심하면 어차피 지금 AI 상대를 하는, 하는 거기 때문에. 반사판 만들면 진짜 뭣도몰로 반사판 덥석 덥석 잘 깨물어 주거든 자 오케이 야쳐마야야 야, 야, 야, 야, 이게 너무 괜찮은데? 야 자동 도발이야 자동 도발이고 무적이야 무적 피가 계속 차 무적이야 자 요럴때 이제 열딱한 써주고 그래서 필 견제 미리 하면 좋겠죠 필 견제 미리 하면 좋겠고 회복 못하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요런정도 해놓을게요 자 이러면 이제 AI 지가 알아서 지뢰밟고 터질 뿜데 봐봐봐 어째... 어째... 자, 반사판 좋고. 자, 소멸 걸어나가지고 피, 자자기도 미리 견제 좀 해주고요. 치면서 진피못 빨게. 회불까지 걸어놨습니다. 어패잘 붙고 있고. 야, 이제 치 봐봐. AI야. AI는 찰게요. 덥석무릎 뿐데. 왜 이거 왜안 치노? 아, 치제야.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사람인 줄 알았네. 그 사람 아니야. 사람이었으면 보미가 투급이 높았지. 지금 음식 먹은 AI거든. 자, 치다가 많이 다쳤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쓸어 담으면 된다. <웃음> 소멸, 두 칸짜리 소멸 한번 걸어 놓고요. 폭 찌를게요. 폭 찌르고 여기다가는 어머 한번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스, 폭스, 폭스, 폭스. 쟤딱죽붙으면 좋은데, 그제? 두려워, 막 빡! 많이 두려웠구나. 73,000. 자, 73자 어머! 퓨 박하욱! 136,000. 죽을 뻔 했지, 자들아 어. 자, 이제 이제 버프 해제하면서 안멜 목 따면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안멜아, 치 봐봐. 야, 야, 안멜라 아이고, 착해라. 니 많이 아플 텐데 괜찮겠니? 손목 나간 거 같은데, 막. 어이구야, 안멜라 죽겠니? 그러다가. 죽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야, 진짜, 형, 지금 오늘 랭킹전 다 이겼는데, 아까, 마블 때문에 한번 져가지고, 미치겠네, 진짜. 겁나 미안하네. 형, 진짜, 일을 씨, 어? 잘한다, 형, 솔직히, 이런 거. 아이고, 자, 요렇게, 피 많은 애 위주로 좀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빡, 빡, 빡, 빡. 자, 들어갈게. 비베프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가부부부어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더더 뽀몰 봐봐 VIP야 VIP. 물론 때리기는 릴리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여러분들 요정도면 제가 뭐 오늘 뭐 타르미를 지가 나와서 한건 없지만 타르미를 얼마나 무서운지를 느낄 수 있는 정말 묘한 결투였습니다 타르미를 뽑아 놔야 되겠지? 안 뽑아 놓으면 안될 것 같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파이